하이염. 음, 맛있다. 오늘은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는 날이고요. 준비를 딱 해보겠습니다. 아이스 없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생크림 카스테라. 쿠팡에서 샀어요. 부항리커리 생크림 카스테라입니다. 짐을 다 챙긴 것 같습니다 캐리어가 고장이 나서 잘안닦여가지고 닫는 게 진짜 힘들어요. 이 캐리어 쓸 때마다 바꿔야지, 바꿔야지 하면서 아직까지 쓰고 있는 나. 아유 받아. 캐리어. 호텔 보내야 돼요 서리 맡기고 이제 가려고요 없네 어. 자리 이렇게 해서 쪼름미 한짝 뭐 우리 원래 아는 사이 착하고 고말칼국수 먹고 고말칼국수가 내가 맛있게 주했던 음. 음. 곳이 있거든요 4일 동안 먹을 거라서. 2박 3일 아, 2박 3일. 마다 나좀 5kg인데? 아, 그럼 5kg 주세요. 5kg? 네. 나무 <웃음> 들고 가자. 그래, 그러자. 모르 <웃음> 그렇네요. <웃음> 바로 밥을 먹자. 배가 너무 고프네. 저희 갈치 조리 작은 거랑요, 미역국 하나랑 옥동구이 하나요. 고맛있다 매콤하다 별로 맵지잖아 적이지 않다 안 맵네 근데 진짜 시원하다맛집이네 많이 맛있죠? 어압 일자로 빼야 돼일단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어요. 일자로 쭉쭉쭉쭉 빼고 그러면요. 사과습니다 네. 다시 태어났다. 그러지 마. 네. 어, 나 다시 태어났다. 이거 태어난다며? 내일부터. 어제 오늘 법정 안 된다죠? 나1 2 3명이 23년부터 다시 태어날 거라고? 12월에 그냥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? 새벽 5시에 자. 3명? 밤낮이 바뀌어서 아침에 자, 아침에. 나 선물로 3명이야. 응. 그러고 그래. 2시에 일어나. 빨리 일어나면 12시. 난 그걸 안 좋아하는데 맛있다. 난 야, 둘사 먹으니까 옆에서 한 주겠지? 먹다가. 니가 네, 그때 갑자기 그 벌써 탈백 큐 맛있다면서 탈백 큐 사야된다면서. 이거 탈백 큐 맞아요. <웃음> 이러면서. 탈백 <타이백클> 큐, 어디있냐면서뭐 <웃음> 그랬잖아. 아니, 네이버 맛있어? 투도리스트 계속하고 있네? 니가 네, 아, 알람이 와? 나니 언팔 했는데나안 봤어. 아니, 다시 진출하려고 근데 니를 못 찾고 있어. 니도 투도리스트 할래? 챌린지. 네, 아이디는 아직 알아. 네이버. 아, 나 준비해라. 빨리 가봐야지. 네, 네. 아니, 택시 잡히나? 그러니 만약에 뭐, 나가면 뭐 쳤다 응. 가야지? 뭐 체인을 감을까바보 아니죠. 바프 체인 말이야. 니 네. 네. 체인 말. 고타이오 <웃음> 체인. 그럼 뭐 해봐? 나저 코르샤줄 준대. 그러니까 헤베 헤베. 그러니까. 헤베 헤베. 나 헤베 헤베 정독이야. 어쩌다가 이런 역병에 걸려가지고. 헤베 헤베 난 난. <웃음> 이거잖아. <웃음> 그러니까 헤베 <해베>. 헤베. <웃음> 계 걸렸어 아, 도와줘야 겠어디야안들어 응, 팔을... 아, 팔이 안들어가는데 도와줘 진짜 안 되겠다 아니야, 안 되겠다. 아니야. 도와줄게. 도와줄게. 도와줄게. 맞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, 맞다. 이게 맞다. 아니 치즈 를 벗어봐 아니 맨초에서 벗어야지 맨 초반에 벗어봐 맞도와아좋겠다 <웃음> 노래 되게 독특하돼 <웃음> 맞아, 어우, 신거 봐. 예원, 신 바다, 신 바지 정면 가이라도나는세보 세요. 맞습니다. 웨이브, 뭐야? 네, 웨이브, 야, 32분 걸리는데 누나, 서 길이 막혀 가지고. 게 어려워? 조심 해야 겠는 음, 아, 어우 양말 okay. 분위기 <웃음> 난왜 아, 이렇게 하나지 Why? 하나 나는 그것보다 힘이 더 많네 야 12시 30분 공곧하했네 음. 엄청 놀란 게 있는데 보여줄게 아! 아! 이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래 거할수있는어야남영사네너네 어, 잘하는 거야 확실해? 어. 넌상 <목소리도> 물래이는안 먹어도 지 않을까? 이거 음. 어떻게 어, 먹을래? 야, 저기 눈 사이에 있는 시 너무 빠른 것같나 너무 빠듯빠듯. 음. 맛있고 찍어보셔요. <웃음> <웃음> 나온다. <웃음> 대신 수상 같아, 뭐야고지않음 고소한 냄새가 나네 와 신기해 들어간 들어간 없어. 들어갈 구멍이 없어 니 <웃음> 발이 <웃음> 네, 빨리 와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니차 <웃음> <웃음> 네, 키도 여기 놔두고 갔대 그러게 이거 <웃음> 차를 할말할 말이, 말이 없어 대로 가면 저처럼 받겠지? 응. 다시 해가지고 어! 이요 네. 되게 선생님 같다 안 <웃음> 되겠지? 한 큐에 됐어. <웃음> 이수름 닮았어. 이수름 에스라지잖아. 어, 이거 어, 목에 뭐? 칠파이야. 칠파이야. 옷을 입혀주나이야야 뭐가 맛있어요? 우리 뱀에 직접 나가서 잡아먹는 거. 뭐. <웃음> 먹으면 좀 느끼하다 당당이랑 음, 음. 방어랑 좀 썼거같이 그렇게 돼요 킬은 12만원 이거 먹을게요 이거 결제 해사나세요어요도어요야어요가루 <웃음> 먹어도 됐나? 이거 해볼게. 김치 담을까? 볶은 김치 감성에 비해서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 와우 열축 솔로지오 이게 오는 정인거요 오는 정이야 밥이 아, 아, 진짜, 진짜 많아 밥 음. 아, 진짜 많아 맛있어? 야옥주 <웃음> 뭐야 왜? 맛이 변했어? 감동이 없지? 사랑 김밥이죠 과자 주문가 흠. 불먹까3 6 그게 더 얇지, 이게 더 얇지. 죽성성당가가줘 이런 게재밌 맛있겠다. 따라갈게. 내 거는 렇게 와, 어 맛있겠다. What is t h 어. 라면 먹고 가야겠는 넣을까? 근데 물이 얼마 없어. 자, 이거 끓게 포켓전 여기는. 또. 에네 희스카 맛이. 50분. 떨어지는 거